마을 만들기 전국 워크인데 보통 이제 소개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읽고 소통으로 묵는 개인들의 열린 관계망, 이렇게 소개를 해왔어요. 이게 이제, 어, 한 6년 정도 전에 만들었던 PT인 것 같아요. 이 PT는. 원래 수원에서 전국대회를 준비할 때 처음으로 마을 소개 팜플렛을 만들었었는데, 오고가그 당시에 가장 젊은 그룹들이 TF 만들어서 한 보름 정도 같이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 공동체라 불리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냥 공부하는 네트워크 망입니다. 관계망 이렇게 소개들을 보통 하고 있고요. 어,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이거는 2010년 7월에 시작되었던 현재 지금 말만들 이전국 네트워크의 어, 운영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내년이나 또 후년에 운영 진행에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2010년 이전의 네트워크는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조직의 네트워크예요. 음. 800개 정도의 전국 단위, 조직들의 네트워크였고, 이, 말하자면 전국 네트워크는 의제, 지방의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가 태동시켜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재는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음. 공식적으로 표방해서 아직까지는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네, 이, 네트워크가 표방되는 시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어, 세계화라고 하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 때에요. 지금 다시 세계화의 바람이 확 불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어, 국내에서 세계화 바람이 처음 불 때, 어,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대안적인, 대항적인 고민들을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적 세계화가 아니라 마을 중심의 공동체적 세계화라고 하는 그래서 지역이 중심이 있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들로 대안들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어, 묶어갔습니다. 근데 네, 일단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좋될것 같고요.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죠. 음. 어, 예전에는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지역만들기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썼고요. 근데 찌됐던 공통적으로 지금 뭔가 정리되어 있는 거 조금 이제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역주민 중심에 대해서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목표 지정에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을에 내지는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방법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을에는 문제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내지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발전시켜 내는 두 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정과 방법론이라고 썼어요.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어 뭔가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뭔가 생략되는 것들이 아니라 꾸준히 어,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이라고 같이 쓴 이유는 기존의 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어, 80년 이후 그 8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태동했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방식과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과정 자체, 과정을 설계하는 기획단계, 과정 그리고 결과도 공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인거예요 그래서 과정과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정치경제 문화 전영역에서 진행되는 실천활동 이렇게 썼습니다 어, 실천활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초기에는 대단히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이후에 어, 마을 만들기라고 쓰지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 안에 실천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운동, 이제 이야기도 이 역시 네한 가지로 기존의 이야기였던 소위 말하는 반독대투쟁 내지는 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을 때 대단히 어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 자체를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빼버린다. 실천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 그니까 우리 삶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 이제 여기에는 좀 없는데 같이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행정 단위에서 가장 낮은 있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함께 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가장 쉬운, 합의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이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후에 얘기됐던 마을 공동체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음, 그 속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 속에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1차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요소 만들기. 저는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특히나 저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를 했어요 엄청나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이전이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라고 우,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노래 내에 새마을운동의 영향들 때문에 마을 만들기 이러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집 고치는 거야. 도로 넓히는 거야. 화단 만드는 거야.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초기에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이런 제이 정부 사업들이 농림부 사업이 제일 먼저 진행이 좀 됐는데 농림 사업의 대부분 다 거점 공간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 만드는 거야? 이제 이게 전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비춰져서 하나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것들도. 말 길도 넓히고, 이런 욕심이 안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문화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뭐 동기다 치고, 예전에, 요즘엔 힙합 불고, 뭐 BTS 노래 듣고, 뭐 이런 문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마을에서 일들을 해나가는데 내지는 작은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이건 토론의 문화인 거죠. 그리고 결정 방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문화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한국전쟁,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 다음에 빠른 속도의 전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성장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원칙이나 어 뭔가 지역에 서 필요한 것들이 보류되었죠. 일단 먹고 사는 게더 급해. 실제로 전쟁 이후에는 당장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외국에 원조 없이는 못살아남는 상황이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 다른 문제는 보류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더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화의 과정도, 급속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역전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70년대를 넘어서면 이미 도시가 농촌보다 더잘 사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한 가지로, 어, 뭔가, 의논하는 방식이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이, 농사짓는 부분들이 중심이었고 농업 중심이었고 농업이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를 하면 한 달씩 걸립니다 김매기하는 것도 한 달씩 걸리고 주수하는 것도 한 달씩 걸립니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네 집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잠은 누가 해서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마을 내에 살게 되면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저 친구는 일은 잘못 하는데 노는 건 잘해. 저 친구는 노는 건 영편한데 일은 잘해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배치해 줄수 있게끔 어렸을부터. 그래서 마을 내에서 어 성장해 가는 리더들의 차세대 리더들을 쭉 키워 나갈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트랙터 한 대가 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다기대야 되니까 음. 그리고 농업부분은 점점 줄고 있고 도시로 가게 되면 일하는 데 따로 사는 데 따로 쉬는 데다다른 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뭔가 의논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의논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게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모일 일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었요 음. 어, 그, 참만 양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생활운동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역을 통제하는 시스템, 내지는 지역을 잘 융합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반상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상회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뭘 의논하는 것 자체가 잊어져 버립니다. 전선전 그래서 일단 문화를 복원하는 것, 내지는 문화를 원활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최근에더 이야기를 하면 불과 한 15년 정도 전까지 농촌 지역에서 회의를 하면 남자분들만 모였어요. 음. 어머니들은 바깥에서 맞아. 밥상 차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남자분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리고 여성분들이 와서 어머니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마을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점점 커집니다 더 오래 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빠들이 소위 말하는 멍카만 쉽게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발언권들이 세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자 남자 구별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통사인들 말만들기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을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쉽게 이기하면 공동체는 다 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의 다른 이름은 폭력성입니다 아까 우리 문농사의 과정으에서 자연스럽게 두레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두에 들어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낄 수밖에 없었던 구제 하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게다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말음한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이게 생활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만들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해야지만 소통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떠나고 있는 중.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최근에 예전에는 농업인한테 직접 돈을 줬어요. 농업 지원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을 단위로 주죠. 이제는 조직 단위로 주는 상황인데 농사만 4 0년 지었어 도시로 오면 나뭐 밥집만 4 0년 했어 옷만 3 0년 팔았어 파는 거에서 농사 짓는 거에서는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근데 행정과 뭔가 일을 할 때는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도 필요하고 또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우리끼리 모이니까 맨날 싸워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 줄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실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 만들기 그래서 이게 묶어졌을 때 우리는 마을 만들기 내지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설명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을 만들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내지는 위해 좀더 확장되는 과정 속에 있는 활동을 하는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배워보자라고 하는게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05년도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이 출범합니다. 수요리에 있는 대화 아카데미에서 두번 정도 대화 모임을 하고 그 대화 모임의 결과로 세 번째. 어, 창립 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대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 대표적인 예로, 뭐, 임경수 박사, 그 다음에, 어, 이필부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요, 요 그룹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위에 선배 그룹 뭐, 부산의 황 박사님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음.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 문서들이 일부분 남아있고요. 그대학 대학 아카데미에서 했던 것은 어, 책으로 만들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마을내 홈페이지에 가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창립 선언문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창립 선언문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이 도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결합,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자치 공동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생 이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제로서 얘기했다는 게 삼토 그 다음에 어, 마을의 실천 주체 주직문제 이런 것들이 묶어서 같이 어,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다섯 가지 원칙을 줬는데 천천히 언젠가는 된다. 언젠가는 된다 천천히 하자 그 다음에, 쉬운 일부터 하자. 뭐 뭔가, 이렇게 기존의 시민운동은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 한 이슈 가지고 막 20년씩, 30년씩 싸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치더라. 당장에 내 이웃들과 바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자. 그 다음에, 어, 지금도 그런, 특히나 이제 농림사업에 가면 영양강화 교육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영양 강화라고 하는 거에 대리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초기의 영양 강화는 영양이 모자라니 이 영양을 보완해 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영양을 키워줘야 되라고 하는 의미들의 영양 강화입니다. 이제 많은 이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양 강화는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음,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강의할 때 더 이상 시문의 상녹술은 필요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문의 상녹술은 계몽주의 운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일제 강경기 때의 수원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분들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묶어냈던 건데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농사만 30년 지었고 옷만 30년 팔았고 식당만 30년 했는데 식당 운영에 관련돼서 이 사람보다도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아닌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와서 농사를 짓는 걸 하라고 그러면 할수 있겠냐라고 잘못하고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영양강화라고 하는 게,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교육시켜야 돼, 개몽시켜야 되라고 하는 이 영양강화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에 대한 입장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고쳐서 쓴다. 안 바뀐다는 <웃음> 얘기예요. 근데, 음, 어,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못 바꿉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 200시간 교육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뀌는 거는, 내가 교육을 해서 내 이야기에 좋은 얘기를 들어서 교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려고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뭔가 스타팅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인 거고요. 다음에 그냥 사람을, 예전에 이제 시민운동 사람을 모으는 것. 많이 하거나 사업중심으로 이야기를니서이두 가지 동시에 다지어야해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도농관 지역관 묶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나더라이 이야기가 2005년 창립선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야기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있나요?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10년 정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던 다양한 그룹들의 이야기들,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계속해서 확장 또는 발전시켜 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나 이게 신문에 실렸어요. 요, 요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수원에서 했던 2013년도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몇 회인지는 잘모르겠네데 어쨌든 수원 전국대회 때 어, 마을만들기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10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부르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자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현장들의 일이 더 바빴고 또전국 <웃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 내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 한계의 분과 세션으로 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구자인 박사가 한국의 말 만들기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던 내용 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90년대 초반에 쫙 얘기들이 걸려있죠. 쫙 걸려있는데 우리가 보통 87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들로 헌법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이제 87헌법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헌법에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들이 님 계속해서 민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92년도 92년도 거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돼. 91년네요. 의회 선거가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 회기에 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동시 선거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이야기들이 쫙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면 지역에서 어떻게 자치할래? 라고 하는 고민들이 확장된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기존까지, 87, 87년도까지는 저희 말하는 정권을 바뀌면 살만해질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어 놨는데 정권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나 내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에 부분적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열 부문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지방의제, 여기 지방의제라고 되어 있는 게지속가능발전협의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금 통과됐죠. 그래서 고지방의제, 그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거나 대동제 뭐 이런 것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협동조합 이야기도 같이 시작됐어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자활이라고 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무부가 뜨면서 자활로 넘어가죠. 이 자활까지가 한바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고민 속에서 진행이 좀 됐고요. 이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IMCA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등대운동, 신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이 제안들이 되고 공동 육가고 이런 고민들이 이제 같이 쭉 묶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아 우리끼리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행정하고 주민들과 또 전문가 그룹이 같이 해야 돼. 이 이게 거버넌스 이론이잖아요. 거버넌스 이론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기 중간에 보면 글산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화문 화 아카데미 지금 현재. 근데 글산 아카데미는 60년대 말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이, 기독교, 뭐, 불교, 뭐 이런 그룹들 간에, 소위 말하는 평화적 토론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독일에 있는 신학자가 제안을 해서 그게 바로 국내로 들어와, 보시면 되니다그 다음에, 이번, 예,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미국 선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좋아했던 오바마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게 알렌스키죠. 알렌스키 조직 론원에 대한 이야기 도뭐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되게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렌스키가 어떤 훈련이나 틀을 만들어 가던 시기가 60년대 말입니다 근데 69년도에 알렌스키에 대한 것도 국내에 바로 들어와요 연세대학교 도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 들어와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 그때 결이, 왠가 하면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들의 준비되어 있는 속도가 다를 거고, 또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와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쭉 묶어져서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이 이야기를 2013년에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이미 우리는 다 뿌리가 달랐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 요역영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는 그룹과 마을 만들기 이야기하는 그룹은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터 전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인 거고 공간적인 부분에서 마을 배지는 동네. 음. 이렇게 이제 묶어져 나가는 상황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까지 뚝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활동들이 있으면서 그게 확장되고 확장되고 해서 틀들을 갖추어 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는 2010년 7월, 맨 밑에 있는 화성포동락관, 이거, 소위 말하는 농촌 권역사고로 만든 거점 공간인데, 개관식 하기 전날, 전에 저희가 쳐들어와 갖고 개관을 한 거예요. 수원에 지금 도지쟁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그, 뭐라, 해공동 현장 센터장도 있었던. 최우진 아, 센터장. 최우진 아, 센터장이 이때 화성의 이제 사무국장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포동문학관이 있는 그 동네의 권역사업에도 사무국장.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이게 됐던 건데요. 이데이 앞에를 좀 보시죠. 2000년대 초반에 대전, 부산, 서울, 이런 음.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전국 워크샵을 진행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어, 어,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신중진 교수 그 다음에 대구 YMCA의 국장님 어,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이름도이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그 다음에 어, 부산의 도서관 이런 <웃음> 데가 중심이 돼서 마을 단위에서 골목축제 다든가 뭔가 행사들을 이렇게 주민 운동을 해왔던 그룹들이 모여서 크숍터 진행을 막 하다가 어, 오래 못 갔어요. 이때 이제 PC 통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다음 카페를 주요하게 활동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4년 8월달에 이제 수 약간 이제 퀘스트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 모임들을 진행을 좀 하고 어, 두 번째 모임 때, 마을 네트워크 준비 모임들을 결성을 하고, 세 번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2005년. 여기 보시면, 2004년 8월, 12월, 2005, 2005년 4월.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 모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국 단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대화 모임 많은 정도의, 모임 정도의 수준인데, 빡빡 긁어모은 정도. 그 정도도. 그만큼 적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을에서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전국에 누가 있는지 다알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을 네트워크를 선언하는 상황인데요 1기에 들어갔던 멤버들이 2기에서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문화 쪽에 더 집중할래 문화 쪽으로 간 분들도 있고 나는 자치 쪽으로 더 집중할래 나는 환경 쪽에 더 집중할래 이런 분들도 좀 있고요 같이 묶어서 그 활동을 하면서도 하고 있는 뭐 이런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2006년에 어, 이, 요, 요게 만들어지면서 전국 단위 조직은 이때 지방 의제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지속가는 발전협의회 오 밖에 없는 상황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이 국가 단위에서 뿌려진 거잖아요. 법통에서 국가 단위에서 뿌려진 상황이고. 전국의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는 사실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의제 잘 모르시죠? 처음에 이 시기에는 의제작성위원회였고 그게 의제실행위원회가 됐다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바뀝니다. 근데 어, 국제회의의 결과물을 통해서 지구의 어, 지속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환경부에 업무가 배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이 쏠린 이런 상황인 건데 어, 경기의제는 환경의제 플러스 인권의제를 중심 테마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의제는 처음부터 환경의제와 마을의제를 중심 테마로 잡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경기 쪽에서 인권에 대한 감성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전북이 마을 만들기 초기에 많이 치우고 갔던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환경적으로 좀 많이 쏠려 좀 있었던 건데요. 어, 이지도가능발전협의의제 전국 협의회가 자기네끼리 다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그룹 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 요게 의제를 구성하는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군단위에도 여기에 참가하는 조직이 한 300개 정도씩 돼요 음. 대단히 한 30만 정도의 규모의 도시면 참가하는 조직만 한 적어도 800개 정도씩 되는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도 지자체 대표 한명 학계나 시민사회 대표 한명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 한명 3명이 공동대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모여서 의논하는 것 이게 의제작성위원회였고요 의제가 작성됐으니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자 이게 실행위원회 그리고 이게 일정정도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변경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확장시키자해서지속가능관전 협의회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속가능 이 전국협의회가 만들어 초기에 만들어 질무협에적응 하는 건데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아 이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 동력이 없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 만듭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뭐 이런 거예요. 의제에 있는 그룹과 의제에 속하지 않은 그룹들이 함께 합류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있다가 2006년에 뭐가 나온가 하면 농면정부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시리즈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통상 30억에서 50억 정도 규모의 돈을 한개 발을 던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의 규모도 너무 크고 사업의 방향들도 기존의 사업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라고 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신문사회에서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커요 보이는 얘기가 다양하게 나온 거죠 옹호하는 이야기들과 문제점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국 그 지방의제 차원에서 회의을 계속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강릉 지적협의 위임받은 자격으로 여기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어, 보통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국 단위 회의인데, 어, 한 50명 정도씩 모여서 꽤큰 조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부분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요.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전국, 저기,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선언합니다. 원래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 뭐 이렇게 됐었어요 사업이 살기 좋은 시리즈였기 때문에 근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바뀌는데요. 어, 구별하기 위해서 좀 조금 달표기 하는데 여기는 붙여놨어요. 이때 마, 마을 만들기 띄우고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지금 붙여서 라는데 지금은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풀 붙여서 쓰거든요. 그때는 마을 만들기 띄우고 전국 네트워크 이렇게 썼습니다 구별이 좀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죠 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사업을 기본적으로 뿌렸던 것은 선정은 됐고 선정을 받은 데는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바쁘고 후속 작업은 정책이 서버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이 섭니다 안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서 마을만디 전국대회를 쭉 진행을 하다가 이게 맞물린거거든요. 전국 네트워크 사업들을 하면서 지난 전국대회를 함께 준비를 했었던 건데 조직이 서니까 다서는거예요 전국대회도 서고 다 서버리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움직였던 젊은 그룹들이 문제 되게 한거예요 제발 좀모읍시다 그래서 1년 정도를 한번만 모여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 당시에 전국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은 어 제가 확인한 게 36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조직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800개 정도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운영위원은 그 조직을 대표하는 사무국장이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쓸수 있는데 이슈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심 없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만들기해서 공문 한 개도 없어졌거든요. 이 시기가 실제로 이제 바뀌는 시기인데요. 2007년에 행자부가 참 살기 좋은 마을 바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2천만 원을 마을에다가 지원해주는 공무사업이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농촌 도시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던 건데요. 처음에 행자부가 원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40억 정도, 40에서 60억 정도 주는 사업인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간담회를 하니 공무원들이 한께 같이 하는 얘기가 사업이 너무 커요. 우리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부가 받은 거죠. 그래서 공문 한장 내려보내요. 그냥. 2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사업의 기본적인 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고 어떤 사업에 예시 이렇게 하고 2007년에 처음으로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2008년에 제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공문이 안 내려와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역의 마을만들기가 꼽히는 시기입니다 거기서 단 5년 정도 음. 여기가 하면 맛을 봤거든 주민들이 뭘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주민들이 돈을 주니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네 가능하네 라고 하는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장 분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아 저걸 내 표로 활용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수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정 정도 치면 지역자치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장 분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그룹을 중심으로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데가 이제 수원, 안산 뭐 이런 데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죽어있던 그 기간 동안 지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는 관심이 없대. 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말라버린 상황인 거고 제발 모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 마을에서 뭔가 하고 이게 의미가 있어서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지금은 책도 많고 인터넷에 자료들도 많아요. 사례들도 많고 영상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연구된 자료들도 없는 상황이에요. 책들이나 연구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볼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됐는데 좋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시민단체 내가 있는 시민단체 내가 있는 학교에 우리 동네에 제안을 했는데 미친놈이래.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발 모여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였다. 이계의 천신대요. 근데 여기서 모이는 게 조직적으로 못 모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봉제 모임한 거예요 봉제 모임을 했고 수십 명 정도 모였습니다 수십 명 정도 모였는데 대안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네트워크 운영인들 모아보려고 그러니 모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년만 매달 모여보죠 라고 시작한 게 대화 모임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어때요? 조직의 틀이 어때요?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요